사람들의 궁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궁합이 있죠 그 궁합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잘 맞는 거예요? 궁합은 우리가 100을 놓고 보면 100이 만점이라고 치면 50은 넘으면 잘 맞는다고 봐 아, 되게 낫네요 생각보다 아, 그렇죠. <웃음> 반만 넘으면 잘 맞는 거야 어... 어떻게 100% 어떻게 맞춰요? 알죠 100%는 아, 못 맞추죠 맞네. 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네. 우리가 50% 이상 한 70%, 90%, 요렇게만 음. 되면 완전 천생연분인 거고, 아, 그래요? 천생연분인 거고, 네. 50%만 넘어, 넘어도 이렇게 아다 갔다 툭툭툭 하면서 잘살수 있는 정도. 아, 그래요? 그리고 50% 미만이야, 네네. 미만이야. 네. 한 50, 그러니까 10에서 50을 봅시다. 그러면 한 30% 미만은 못 살아. 오. 살아도, 2년이어도 30%까지만 살아, 살고 헤어져야 <웃음> 아, 그래요? 어, 너무, 아, 되게 무섭네요. <웃음> 아, 너무 극하극인가 네, 네. 헤어져야 돼. 아, 좋아요. 한번 사는 인생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누구 눈치 보면서 누구 비워 맞추면서 어느 정도야지. 해 음, 음. 평생을 어떻게 보살아? 음. 그래서 제가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궁합 불러드릴게요. 네. 70, 79년이 나왔네. 여자분이 더 많네요. 아, 두살 많은 건가? 네. 그렇죠. 두살더 많죠. 네. 참, 이게 보면 연상 연하 커플 들이 네. 잘만 나다. 아, 그래? 잘 맞아요? 어, 옛말이 틀린 게 없어, 진짜 음... 우리 어르신들 하는 말이. 음... 왜냐면 이게 남자들이 여자를 만날 때, 결혼 상대를 만날 때는 아무래도 어떤 모성애 이런 것들이 좀 끌리잖아요. 그런 게 전제로 자기가 이 여자를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서 보호 분능이 일으키면서 이런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한 가정을 꾸리고 살, 살아가게 되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이분들은 궁합은 나는 한 70% 이상이라고 봐요. 오, 아까 70. 50만 넘어도. 어 그럼요. 어, 70이면 50. 엄청 높은 거지. 어. 서로를 서로를 위해요. 엄청 애껴 애긴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정을 같이 좀 느끼고 가는 사람들 음. 이게 그런 이게 왜냐면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요 이게 감정이 나는 슬퍼 그 옆에서 동, 다독이거나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아 그래 네가 힘들구나 괜찮아 괜찮아 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네네. 정말 자기 일처럼 느끼면서 아파하고 힘들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분들은 후자예요. 오. 같이 같이 느껴. 같이 느낀다. 어, 같이 느껴. 근데 와. 이게 부부 인연으로 지어 이어 간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냥 뭐 호감형은 뭐 이런 썸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정도의 궁합지수라면 응. 나는 아이 없어도 잘살수 잘 있다. 부지나 어. 아이가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뭐 수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연결고리잖아요. 네네네네. 쉽게 요즘 세상은. 어떤 연결고리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줄수 있는 네네네. 어떤 잘 헤어지지 못하는 네네. 그런 연결고리인데 이런 분들은 연결고리 없어도 잘살수 있어 아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음. 말씀을 드린 건데 자녀 우는 어떻게 자녀 좀... 우는 나는 이 여자분이 좀 약해요 아... 약해서 만약에 진짜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귀한 자손 근데 아직까지는 음... 자기 자손은 없는 걸로 보이거든 아, 자손이 없다 그 그렇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뭔가 이런 자손이 없고 뭔가 자녀 운이 좀 없으면은 조상 때부터 뭔가 대가 끊어져요. 아... 대가 끊어지면 그 자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음...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네. 이게 자대 그러니까. 대가 끊어졌다. 근데 보통 대가 끊어졌다면 밑에 이게 자녀들이 없는 걸 얘기한 줄 알았는데 네네네. 옛날에는 남아선선 사상에서 남자가 대를 잇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자 자손이 없는 거야. 그집 안에. 아. 다 딸들이야. 딸들. 아. 딸들. 그래서 대가 끊겼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 근데 여기도 대가 끊겼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이제 자녀들은 있겠지만 여 여자 음. 여자들은 있겠지만 음. 이런지 남자가 남자 남성이 없기 때문에 좀 음. 대가 끊겼다라고 좀 보여주고 네. 이 여자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상에서 아마 끊겼기 때문에 이후 자손들 이 여자 자손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어...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보통, 보통 무속적으로는 삼신 할머니가 이렇게 그쵸 점지를 해주신다고 하죠. 어, 근데 그게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엄청 우리가 그러죠. 삼신할 만일 때 빌고 빌고 빌어서 진짜 칠성의 자손이다, 기, 어, 대를 잇는 자손이다 하잖아요. 네네 정말 이렇게 해서 빌어야 되는 자손은 맞아요. 아이 열심히. 아 어,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음. 떠나 보내야 되고 음. 대가 그러니까 약해요. 아이고 안타깝네. 안타깝네. 안타까워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좀 어떻게 누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같이 보세요. 나 남자. 남자가, 여자가. 어.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 보지만, 본다 하면, 그래도, 그래도 뽑으라고 한다면, 오. 우리 필드님이 직구께 뽑으라고 했으니까, <웃음> 남자. 어, 남자가. 어, 남자가. 음. 그리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너무, 안쓰러운 거 반면, 너무 사랑스러워 해요. 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여기면 그게 연민이라서 이게 정말 사랑인지 정인지 몰라. 근데 이분들은 이게 연민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음, 사랑으로 좀 감싸고 사시는 분들 같아요. 잘 만났어요. 아, 다행이네요. 왜냐면 서양 자체가 두 분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그렇게 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지도 않아. 두 분의 음. 성향 자체가. 아, 그렇구나.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리고 조금 더 질문해볼게요. 아, 네. 이분들, 선생님, 그, 진, 박시은 씨, 진, 진태현이요? 네. 네, 박시은, 어, 어, 진태현 네네, 네네. 커플이에요. 아 혹시 아세요? 동상이몽에 나와서 화제가 동상이몽은 좀. 동상이몽은 잘안 봐. 어, 몰라요. 근데 박시은, 진태현 씨인데. 어, 박시은 씨는 <웃음> 아 옛날 배우잖아요. 음, 맞아요. 아. 근데, 아 이게 에, 약간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박시연 씨, 진태현씨그 부부가 유산을 세 번이나 했어요. 세 번? 아, 어. 아, 아, 그게 심지어 번 마지막 번 아이는 시? 태어나기 2 0일 정도 전에 유산이 될 정도로. 나어그 음? 정도로. 좀, 뭔가, 이, 유사한, 진짜 안타깝잖아요. 어, 어, 어. 진짜, 이건 저희가 봐도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첫 번째 자수는 거의 나올 뻔 했는데. 겼어요 뭐, 그런, 그런 것 같아요. 20일, 20 며칠 전에. 아무튼 숨이 막혀.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음, 그걸 여쭤본 음, 거였어요. 혹시, 음. 조상이나, 이런,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안 해줘서, 뭔가 조상을 타가지고, 박신은 씨가 이 정도로, 이런, 자녀 운이 조금 약한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었어요 음, 그렇죠. 아무래도 조상에서 막 이게 진씨 집안에서는 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진씨 집안에서 대가 끊겼네 음. 아, 보통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그지 이제 남자성을 따라가고 그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우 진씨 집안이 손이 귀해요 여자 자손이 음. 많을 거야 이 집안에. 아 그래요. 음. 근데 진태현 씨는 남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도 굉장히 귀한 자손이고 이 뒤로 아마 남자 자손이 없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은 그 아이의 운은 여자분 말고 남자분이 약해도 이게 많이 타는 거고. 아 그렇죠. 아. 부부는 같이 가는 거니까. 참 진짜 동상이몽에 나와서 정말 음. 궁합적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어, 시청자들이 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워서 한번 가져왔어요 약간의 콘티는 있겠지만 그게 다막 꾸며진 컨셉은 아닌걸로 음. 아닌 좋여요아 그렇구나 진짜 진실적인 음. 모습이시구나 지금도 나와요? 동상이 아, 안나오는걸로 아, 알고 있어요 아, 예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분들이 제주도에 한번 놀러갔다가 음, 음. 어떤 한 대학생이 하고 2년이 됐는데 그 음. 2년의 끈이 너무 깊고 이제 이어져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대학생을 아 진짜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웃음> 진짜 대학생을 대학생은? 네 대학생 되는 음.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아무튼 성인을 입양을 했어요 음. 어 도대체 이분들은 그 정도로 뭔가 이런 자녀나 뭐 이런 거를 그그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음. 입양을 한 걸까요? 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어떤 그 이제 입양한 사, 그, 뭐, 자녀라고 표현을 해야 네, 해야죠? 자녀. 어, 지금까지. 입양, 어, 네. 입양한 그 자녀를 어떻게 좀그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되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좀 보여져요. 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도와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너무 이제 정이 들은 거지. 음.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같이 살자. 응, 같이 살자. 그냥 동거한 니 아니라 그냥 진짜 입양하는 걸로 좀 결정을 처음부터 뭐 입양을 할까, 입양을 사, 다, 상대로, 대상으로 본건 아니었을 거고. 근데 이분을 알면서 그사람의 딱한 사정과 처한 상황과 이 사람이 앞날에, 앞날에 이 사람이 그 자녀가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우리 진태현 씨랑 박시은 씨가 좀 만들어준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진짜? 아니, 이 정도면은 대단한가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동생이다. 사실, 뭐, 어린 아이를 입양을 할 수도 있어도 그렇죠? 이렇게 다큰 성인을 입양하기는 쉽지, 쉽지 않은 별, 결정이잖아요, 사실. 오히려 정말 이렇게 생각의 코드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음... 나는 더 좋았다고 봐요. 판단이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봐요. 따뜻한 마음을 잘 키우겠죠? 아, 그럼요. 어... 뭐, 키운다기 보다 소통하면서 잘살것 같아. 어... 왜냐면 어린아이를 입양하면 내가 가르치고 나의 가치관과 주관을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키워나가면서 네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네. 하지만 대학생 성인이야 그러면 자기 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박혀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다 그러니까 어떤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키운다기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음. 아,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어, 너무 좋죠. 오히려 더 좋을 수 음... 있어. 그러면 이제 박시연 씨랑 진태현 씨는 앞으로 좀 음... 어떻게 좀 보이세요? 뭔가 자녀 일단 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것들은 자녀이기도 한데 난 자녀가 없다. 음, 잘안 보이세요? 네, 어... 보이진 않아요. 음... 참, 어. 아, 진짜 보이진 그 않아.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이게 마음의 상처잖아요. 아, 그렇죠. 진짜. 좋은 얘기 해 드리고 싶은데 된다, 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이게 왜냐면 이두 분이 궁합이 70%라고 했잖아요. 네네.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 궁합을 시기 질투를 하지 않나 봐. 아, 진짜로.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뭐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 음, 이 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감에 비춰지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뭐 박시현 씨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진태현 씨는 이게 큰 작품은 아니지만 네네네. 내년,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씩 활동할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아, 왜냐면 이두 분들 다 연기자 잖아요. 맞아요. 어, 이제 연기자의 이제 본업을 좀 가지시면서 네네네. 소통도 좀 많이 하시고 음.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소식 있지 않겠나. 음. 네, 알겠습니다. 그큰 아이랑 잘 살았으면 어, 좋겠네요. 어, 그렇죠. 소통하시면서 잘 사실 것 같아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